네 저는 네 관리입니다. 안녕 동티뷰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색다른 내용으로 윤쌩이 아이디어를 한 가지 제안하려고 합니다. 도로 위를 지나다 보면 도로 위에 그려진 여러 표시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방향을 알려주는 화살표 표시, 속도를 제한하는 숫자 표시, 무슨 무슨 대로 같은 진출로 표시, 어린이 보호구역 같은 표시 등 상당히 많은데요. 이런 도로면의 기호와 글씨가 제대로 파악되지 않게 되면 가고자 하는 방향을 놓치거나 갈 방지방하다 안전 사고로도 이어질 수 있겠죠. 운전자의 시선에서 보이는 도로 노면의 기호나 글씨는 표지판처럼 서 있는 것이 아니라 눕혀져 있는 것으로 보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기호나 글씨의 형태가 명확하게 보이질 않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번 영상을 통해서 도로를 관리하는 주부처의제 개인적인 아이디어와 생각을 제안하려고 합니다.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도 제 아이디어가 어떤지 끝까지 시청하시고 평가해주십시오. 오늘도 도. 동티뷰와 함께 하겠습니다. 동티뷰 국토교통부의 자료에 의하면 교통안전시설은 도로 이용자에 대하여 필요한 정보를 사전에 정확하게 전달하고 또한 통일되고 균일한 행동이 이루어지도록 통제함으로써 도로상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사전에 정확하게 전달해야 한다는 부분인 거지. 교통안전시설물은 주간, 야간 또는 기상조건 등의 관계없이 도로 이용자에게 빠르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고 해야 하기 때문에 노면 표시 시공을 하게 될 때도 도로교통법과 경찰청의 도장면 표시, 설치, 관리 매뉴얼에 의해서 공사가 진행되게 되는데 윤생이 경찰청의 자료를 찾아보니까 거리 30m에서 자동차의 전조등의 높이 65cm, 운전자의 눈높이 120cm를 표준으로 할때 입사각은 88.76도, 관찰각은 1.05도로 정해놓았더라고 그런데 윤생이 관심을 갖게 되는 부분은 관 차찰각이라는 건데 도로면의 기호나 글씨를 보고 인지가 되는 각도가 상당히 제한된 각도에서 보이게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노면의 기호나 글씨는 운전자의 시야보다 아래쪽으로 위치한 도로에 맞춰 제작되고 있기 때문에 노면의 글씨체는 평면으로 볼 때와는 다르게 그려지고 있는 거지 똥티비 그래서 또 내가 여기저기 찾아봤더니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에서 정해진 규격과 글자의 굵기를 세부적으로 치수를 기재해 놓기는 했는데 실제로 현장에서 노면 표지 작업을 할 경우엔 정확한 지수를 입력해서 자동화 기계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하청회사의 시공자가 도로에 도면을 그리고 수동 분사기나 노울러 같은 도구로 수작업을 하기 때문에 정확하고 통일된 작업을 기대하기가 어렵다는 거야. 심각하긴 한데 여기서 윤생이 제안하려는 것은 기존의 기호나 글씨가 어떻게 하면 더잘 보일 수 있을까 하는 건데 지금부터 윤생의 아이디어를 알려줄게. 도로교통 안전관리공단과 경찰청의 매뉴얼에 따르면 그림처럼 가로 로는 230cm, 세로는 150cm에서 240cm까지로 글자의 크기와 간격을 제한해 놓았더라고 그래서 이 매뉴얼에 따라서 글씨와 방향 표시를 만들어보고 내 아이디어를 접목시켜 비교를 해봤어 왼쪽은 기존의 글씨의 형태이고 오른쪽은 내 아이디어대로 만들어진 글씨인데 도로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글씨를 눕혀보면 이렇게 보이게 되는 거지 왼쪽과 오른쪽 중 오른쪽이 좀더 명확하게 보이는 걸알수 있지 방향 표시인 화살 표지도 한번 볼까? 역시 오른쪽 화살 표시가 좀더 명확하게 보이지. 글씨와 화살표시를 비교해서 보았는데 차이점을 알아냈나? 오른쪽의 글씨와 화살표를 보면 세로획의 글씨의 굵기는 그대로 놔두고 가로획의 글씨 굵기를 종전보다 좀 넓게 늘리게 되면 글자가 눕혀졌을 때가로획이더 선명하게 보이게 되고 전체적으로 명확하게 보이게 되는 거지 본 것처럼 큰 변화를 주지 않아도 큰 차이가 생기게 되는데 윤생의 아이디어 괜찮지 않을까?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잘 보셨습니까? 노면 안전표지형 글씨나 기호는 운전자에게 정보를 전달하는 동시에 안전운전이 될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더 이해하기 쉽고 명확하게 보여야 할 필요가 있겠고요. 제 개인적인 아이디어였지만 글씨나 기호의 형태를 조금만 바꿔서 운전자에게 명확한 방향을 제시해 안전운전을 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합니다. 네, 저는... 네, 관련다 수고했어, 동티비요.